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시인입니다 2023년 1월 30일 매매 리뷰 및 토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눌림목 토막 강의 영상에서 나온 눌림목에서 하락하는 유형을 매매했었는데요 이번엔 다른 유형의 눌림목 자리에 지지해야 할 자리에서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케이스에서 매매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유형의 눌림목 자리 지지해야 할 자리에서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케이스에서 매매했습니다 토막강의 영상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매매한 자리에서는 추세를 따라 올라가는 자리에서 추세를 이탈하였고 무지개색 이동평균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무지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무지개에 진입하게 되면 무지개 하단 부분을 지지하여 강하게 올라가야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쏟아질 것을 예측하여 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대응하였습니다 그럼 토막 강의를 마치고 실전매매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일 영상이 녹화 도중 프로그램 오류로 터져서 매매 마무리까지 촬영이 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